네, 오늘 안녕들 하신가 책 본격적으로 일장부터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책의 구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음, 일장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과 그리고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여행을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정리하는 짧은 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먼저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1장 여행 1. 여행에는 여행의 언어가 있다 이 1장 1 챕터가 이 미얀마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서 미얀마 사진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인대인 유적지예요. 이게 정말 수천 개 이런 탑들을 세워놓고 다 어디론가 사라져서 이게 되게 미스테리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세로로 사진을 찍어 사진이 나와서 원래 사진은 세로로 찍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배치가 돼서 여기가 별로 넓어 보이지 않은데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대 안에 어, 이렇게 금색으로 한 것들은 다. 복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너무 하얗고 이런 것들은 원래 아직 복원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 인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색하게 복원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게 여기서 보면 굉장히 높은 데서 찍은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되게 작아 보이게 이렇게 보이면서 저 멀리 아랫동네 그리고 더 멀리가 그 호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어, 여행에는 여행의 언어가 있다 와초청부터 영어가 나오네 예, <웃음> 네, 맞아요 여행을 갈때 항상 처음에 영어 못해서 어떻게 가지? 라는 아, 걱정을 하면서 약간의 하나의 허들로 느껴지게 하는 게또 언어이기죠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여행 참 많이 다니셨네요 영어 무척 잘 하시나 봐요 출장이다 뭐다 여행 좀 했다고 하면 열이면 여덟은? 이런 질문을 한다. 부끄럽지만 지금도 출입국 카드를 쓸 때면 샘플을 몇 번씩 본다. 출입국 카드와 세관 신고서 앞에서 긴장하는 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여전히 How are you는 어렵다. Hello까지는 좋은데 서양 사람들은 꼭 이걸 물어본다. 미얀마 인네우스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며느리이자 매니저인 디는 음, 이름이 댕기였어요. 처음부터 나에게 큰 호감을 보이더니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친절한 인사를 잊지 않았다. 첫날밤을 그곳에서 머무르고 아침 산책을 나서는데 아니나 달라 입구에서부터 나를 보고 있다가 굿모닝 한다. <웃음> 나 역시 굿모닝 여기까지는 매끄러웠는데 이어서 How are you? 란다. 이런, 올게 왔다. 너 어떠냐고? 내가 지금 어떻지? 고민하는 사이 그녀는 얼굴을 앞으로 쭉 들이물고는 눈을 마주치더니 다시 How are you? 한다. 멈칫하는 나와 달리 대답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그녀. 결국 나는 침한번 꼴깍한 뒤 수줍게 한마디를 던진다. Good. 아 얼마나 부자연스럽던지.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와이에 집착하는 거야? 이제 그만 끝났나 싶은데 그녀는 여전히 드림인 얼굴을 거두지 않는다. 트루와 하는 표정. 아 맞다. 넌 어때를 해야 하잖아. How are you? 답하고 나니? 그제야 드림이로 던 얼굴을 원위치 시키며 아주 좋다고 한다. 휴, 나 이제 가도 되지? 이것이 바로 하와이를 대하는 나의 자세다. 짧은 순간 망감이 교차한다. 파이는 너무 평범한가? 오늘은 굿시라고할 정도는 아닌데? 소스는 너무 무기력해 보이잖아? 등등등. 혼자 진지하고 난리다. 이런저런 생각에 아득해지는 사이 상대는 무안해하고 머쓱해하고 멀어져간다. 한국에서도 누군가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한 박자 쉬고 먹었다? 안 먹었다? 대충 때웠다? 정확히 대답하는 나. 인사를 인사로 대해야 하는데 참 쓸데없이 생각만 많다. 이거 다 학원 교육 때문 아니야? Fine, thank you, and you? 는 너무 뻔하다며 다양한 표현들을 막 가르쳐주고 그걸 또 열심히 받아 적고 외우고 연습하면 일과 끝. 영어학원 새벽반은 늘 일주일이 전부였지. 그 때문인가? How are you의 fine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fine이라도 잘해보자고 오늘도 결심. 나는 분명 영어에 취약하다 그렇지만 혼자 태평양도 대서양도 건너고 다국적 배낭여행에 참여해 잘도 돌아다닌다. 구력이 쌓이다 보니 이제 말수는 적지만 배짱 두둑하게 의사표현도 곧잘한다. 여전히 하와이유는 어려운 문제지만. 외국을 다니면서 터득한 것 하나 영어를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려면 되는 게 없다.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 생각하면 다르다. 도구가 영어건, 바디랭귀지건, 표정이건 어떻게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가능해진다. 이것이 생존 영어 아닌가? 여행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건 편견이다. 자유여행을 하는 목적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만나기 위함인데 영어만 잘한다고 되나? 세상 사람들이 다 영어만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나만 못하나? 그들도 영어를 못하는데... 비영어권 국가에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한다고 그곳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도 아니고 어, 대단해. 저 사람이 좋아. 할 리도 없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보자. 아 영어 못해도 여행하겠구나. 문제는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나의 태도이다. 신기하게 말 하나 안 통하는데도 의사소통이 되는 걸 경험하고 나면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관광지는 더 쉽다. 나라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관광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 그렇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다. 그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눈치코치로 밥 벌어 먹는 사람들이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온 영어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다. 그러니 표정만 봐도 물이 마시고 싶은지 화장실 가고 싶은지 배가 고픈지 다 안다. 물건을 파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내 뜻을 살피고 싶을 것. 때로는 불친절한 사람도 만난다. 그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문제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즉 언어와 관계없이 만날 수 있는 불운일 뿐이다. 그러니 말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가장 보편적인 배낭 여행지인 유럽을 생각해보자. 프랑스? 알려져 있다시피 영어를 할줄 알아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독일과 스위스? 렌터카 타고 길 찾는데 영어 표지판 하나가 없어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뿐이다.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영어를 쓰지 않는다. 영국이나 가야 드디어 영어다. 물론 영어를 잘하면 편리할 수 있고 친구 사귀기도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여행에 영어가 필수는 아니다. 영어는 그저 거들 뿐. 유럽이 이러니 다른 곳은 어떻겠는가? 우리가 평생 미국만 갈 것도 아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형제국의 옛 식민 국가들도 영어를 사용한다지만 발음이 천차만별이다. 사실 숫자로 따지면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가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런데 스페니쉬는 영어와 유사성이 없다. 멕시코를 여행할 때는 겨우 인삿말 정도만 알고 갔다. 숫자는 미처 외우지도 못하고 종이에 써갔다. 그 실력으로 숙소도 잡고 버스도 예약하고 택시나 지하철도 타면서 멕시코 시티에서 칸쿤까지 잘도 돌아다녔다. 문제가 있긴 했다. 음식점에서였다. 메뉴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당초알 수가 없었던 것. 영어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읽을 수 있는 건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가격뿐. 그렇다고 굶을 순 없잖아? 주문할 때마다 정신을 다잡고 작업에 돌입했다. 처음엔 그림을 그려가며 물어봤다. 닭, 생선, 돼지, 소. 종업원들은 이런 의사소통을 귀찮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했다. 결국 주문을 실패한 적도 있지만 하루 세끼를 꼬박 챙겨 먹다 보니 식재료에 대한 단어는 금방 익힐 수 있었다. 어차피 여행이다. 식사도 여행이니 급할 것 없다. 급히 한끼 때워야 할 때는 그냥 빵한 조각 사 먹으면 된다. 아는 것은 10분 활용했다. 우리는 올라와 그라시아스를 입에 달고 다녔다. 어디서나 열심히 인사하는 사람은 예쁘다. 외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 멕시코라는 지역 특성상 흔치 않은 동양 여자 둘이 열심히 인사하니 어디를 가나 환영받았다. 일단 마음의 빗장이 풀렸으니 의사소통은 시간 문제. 음, 여기 사진도 음, 소개해드릴게요. 의사진도 마찬가지로 인테인 유적에, 어, 갈, 들어갈 때, 음, 이 고산족 분들이에요. 음, 제가 보기에는 샨족 분들 같은데, 그 산족에 사시는, 미얀마가 워낙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잖아요. 아시아 최고의 다 인종 국가라고 알고 있어요. 그 미얀마라는 뜻 자체가 영어로 유니온, 여러 국가들을 이제 이렇게 음, 하나로 묶었다 뭐 이런 의미죠 고산족 분들이 이날 장날에 어, 물건을 팔러 내려오다가 함께 만나서 사실 뭐 저와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도 있긴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제가 간직했고요 <웃음> 음, 그리고 이 사진은 아, 제가 자,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결국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은 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 크게 의미 없는 사진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이 사진은 그냥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그냥 분위기가 너무 평화롭고, 그냥 이 동그란 나무가 좋아서, 그냥 제가 그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저녁 7시 30분, 우동 예약했어요. 희한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일본 여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출장 갈 일은 몇번 있었는데 때마다 취소되거나 다른 일이 생겼다. 언제든 부산 가듯 갈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아님면 멸도가 나를 부르지 않았던 건지도. 프리랜서가 되고 제주에 정착하면서 일본이 보이기 시작했다. 직항 비행기가 많기도 했고 해외여행의 경로가 인천에서 출발할 때와 조금 다르다는 걸 발견한 것도 이유였다. 제주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어차피 환승이다. 게다가 제주에서 김포, 김포에서 인천으로 이동하고 수속하는 데 반나절은 걸린다. 그러니까 인천, 인천발 직행보다는 부산, 대구, 상해나 홍콩, 일본 등지에서 환승이 차라리 저렴하고 간편했다 환승지를 살짝 여행할 수 있다는 점도 뜻밖의 소득이었다. 마침내 일본 여행을 시작했다. 주간지 연재를 위해 교토나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같은 관광지를 쓱 훑탔다. 한마디로 기사 쓰기 좋은 대표 관광지들이다. 몇번 오가다 보니 일본어를 조금 알면 밥 먹을 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 명동만 나가면 사람들이 유난히 이러러 말을 걸었던 기억도 나고 어? 그게 무슨 상관?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고 일어를 잘할 리는 없지만 그러저러한 이유를 나름 동력삼아 문화센터 일어 입문반에 등록했다. 가기 전에 유튜브로 한 달, 문화센터에서 두달 정도 히라가나 가타카나 읽는 법을 배우고 스마트폰에 번역 앱을 깔았다. 사실 번역 앱도 뭘좀 알아야 스캔을 한다. 처음 앱을 깔았을 때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지워버렸던 기억이 있다. 5년간의 주간지 여행 칼럼 연재가 끝난 후에는 숙제처럼 여겼던 제주여행 코스북도 출판했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까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 여행작가가 된 이후 나의 여행을 다녀본 일이 언제였던가. 여행지에서는 항상 기사용 사진을 찍어뒀다. 언제 써먹을지 몰라 찍어둔 사진은 결국 어느 잡지인가내 글과 함께 실리곤 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기록용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몇 회라나 되는 여행사진 폴더에 내 얼굴은 없었다. 인증샷은 사치요. 여행지의 카페는 한가롭게 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대표 메뉴 사진을 찍기 위해 가는 곳이었다. 오랜만에 독자의 여행이 아닌 내 여행을 하기로 했다. 항공사 알림으로 받은 사가 특가 상품을 별 고민 없이 예약하고는 특별한 볼거리가 없기를, 이벤트가 없기를 바랐다. 다시 말해, 별것 없어서 별일 안 하고 밋밋하게 보내다 오는 것이 이 여행의 목표였다. 다만, 이러 몇 마디는 하고 와야지 하는 기대가 있었다. 이제 나는... 돈가스를 돈가츠라고 말할 줄 아는 발음 좀 아는 언니가 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먼저 우레시노 온천마을에 가기로 했다. 거기 온천두부가 그렇게 맛있다고 한다. 블러거나 크리에이터들의 호들갑이야 알고도 속아주는 게 미덕. 우레시노가 당겼던 건 대략 그런 이유였다. 숙소는 욕한 스타일을 도입한 관광호텔급으로 정했다. 와중에 객실이 너무 많은 곳은 거르고 나름의 촉을 세워 결정했다. 온천두부가 포함된 조식도 먹기로 했다. 열차와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마침내 우레신호 도착. 구글앱을 켜고 호텔을 찾아갔다. 운영자이자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과 소파에 마주앉아 서류에 사인하는 것으로 체크인 시작. 그런데 이분 영어를 전혀 못한다. 마침내 석 달간의 일어 특훈의 결실을 볼 시간인가? 육칸에서 입을 유카터도 고르고 아침을 몇 시에 먹을지도 정했다. 이러는 아직 한마디도 안했다. 이 정도는 종이에 쓰여있는 질문에 표시하는 것과 손짓으로 해결이 다 되니 말이다. 얘기가 마무리될 무렵 사장님이 종이에 쓰여있지 않은 것을 물어봤다. 저녁을 언제 먹느냐는 것이다. 응? 나 저녁 예약은 하지 않았는데? 의아한 표정을 짓자 사장님이 룸서비스라고 한다. 진짜? 온천 후 저녁을 예약하면 코스 요리인 가이세키를 먹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보긴 했는데 혼자서 거하게 먹기도 그렇고 사진 속 식당 분위기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지나쳤었다 그런데 룸서비스로 간단한 저녁을 준단다 이거 꿀이네? 그는 우동이라 했다 이거 기내식 서비스랑 비슷한 건가? 우동을 준다니 좋은데? 그럼 난 7시 30분에 먹을게 길고 긴 체크인이 끝나고 방을 안내받았다. 대욕장 바로 옆이다. 혼자 지내기에 방이 정말 넓다. 한 가족이 묵어도 될 만큼 큰 방에 짐을 던지고 동네 산책에 나섰다. 저녁 식사가 7시 30분이니 7시쯤 돌아와 이것저것 정리 좀 해야겠다는 계산이었다. 골목을 걷다가 유명한 온천두부집, 그러니까 여기서 우레신호 온천두부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집을 발견했다. 항상 긴 줄을 서는 집이라는데 비성수기에 애매한 시간이라 그런지 이날은 줄은커녕 문이 열리긴 했나 싶을 정도로 한산했다. 블로거들은 한참 줄을 섰다가 겨우 먹었다는데 이게 웬 떡? 편안하게 오리지널의 맛을 보겠군. 저녁이 7시 30분이니 2시간쯤 남았다. 그렇다면 두부만 먹자. 보통은 두부를 포함한 세트 메뉴를 먹는다는데 여행이라고 위장에 죄짓지는 말자는 생각에 온천 두부만 맛보기로 했다. 메뉴판은 오리지널 가게치고는 복잡했다. 보통 단일 메뉴만 하는 곳이 많은데 말이다. 안 하는 음식이 없고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으로 보이는 한 손님은 덴프라를 주문했다. 왜 두부를 주문하지 않지? 하는 지극히 검색 관광객다운 의문이 들었다. 어쨌거나 이 유명 맛집에서 하이볼까지 주문하며 내 기분은 말 그대로 하이텐션을 찍고 있었다. 온천두부는 보글보글 끓는 사이 점점 하얗게 순두부처럼 변한다는데 이곳에선 뜨거운 냄비에 이미 끓여나와 원래 모양을 알수 없었다. 맛은 역시 좋았다. 메뉴가 많은 걸로 보아 이 집은 양념이나 음식을 잘하는 집이다. 굳이 관광음식, 즉 온천두부를 먹을 필요가 없는 동네 주민은 먹고 싶은 튀김을 먹은 것. 어쨌거나 나는 우동을 위해 위장의 여지를 남기고 두부 체험을 끝냈다. 길거리의 조격 온천장에도 들렀다가 동네를 두 바퀴쯤 더 돌고 나서 숙소로 돌아왔다. 복도에서는 이미 짭조름한 국물 냄새가 나고 있었다. 다른 방은 벌써 우동을 먹고 있나? 7시로 예약할걸. 방으로 들어와 태블릿을 꺼내 여정을 정리하며 우동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하다. 7시 30분이 되었는데도 기척이 없다. 조금 늦나? 배고픈데. 아, 내시계가 5분 빠르다. 겨우 5분인데 신경은 온통 우동에 가있으니 거참너 두부 먹고 들어오네 맞니? 드디어 벨소리. 반가움에 문을 여니 아주머니 두 분이 흠칫 놀란다. 왜요?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동은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음. 놀란 것도 잠시. 아주머니들은 씩씩하게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불을 깔아주고 나간다. 당황을 수습하고 그제야 일어사전을 찾았다. 내가 우동으로 들었던 것은 후통 그러니까 포단이다. 즉, 룸서비스는 이불을 깔아주는 서비스였던 것. 주인장은 내가 밥 먹으러 나간 동안 내 방에 들어와 이불을 깔아줄게 라는 말을 한 것이었고 메이드들은 나간 줄 알았던 투숙객이 문을 여니 놀란 것. 복도에서 나던 냄새는 아마도 1층 식당에서 풍겨 나오는 저녁 요리의 냄새였을 것이다. 갑자기 우동이 절실해졌다. 그저 가벼운 저녁이라 생각했던 우동은 완벽한 여정의 유일한 결핍처럼 느껴졌다. 난주섬주섬 옷을 걸치고는 큰길 건너 편의점까지 걸어가 컵라면 아니 컵우동 하나와 주먹밥을 샀다. 우동의 결핍은 우동 그 이상이어야 할것 같은 보상심리였달까? 그렇게 3개월간의 이러투쿠는 편의점 우동으로 결론이 났고 난 여행 칼럼니스트가 되기 전에 실수 많고 허술한 여행자로 돌아가 있었다. 이런 멍청한 실수가 얼마 만인가 변태같은 행복이 몰려왔다. 완벽한 여행자는 없다. 어차피 어디를 가든 조금씩은 어설플 것. 언어 또한 여행자가 가질 수 있는 어설픔에 속한다. 그리고 실수가 모여 추억이 되기도 한다. 말보다는 성의를 다하는 태도만으로도 의사는 충분히 전달되고 현지어로 인사만 잘해도 생기는 게 많다.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행에는 여행의 언어가 있다. 아, 이 사진은 그 우레시노가 워낙에 온천지대라서 길거리 가다 보면 이런 조격장이 이렇게 한 번씩 있어요.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또 조격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덮는 것까지 있고 이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조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이전에 다녀왔던 한네몇년된 음, 여행이네요.